조선 고구마사 조선 달종 임금 즉위 4년 어전에는 대소신료들이 모여들고 거기가 봐 요원고소 네 참가 아니 초대감님 왜또 나를 부릅니까? 야너 방명록에다가 지평선 운운했다면서 어? 지평이라고 써야 하는데 어? 그래서 개망신을 당했다면서? 아이 무식한 새끼. 야, 지평선이 뭐야? 지평선이 어? 지평선하고 지평이 같은 뜻이야? <웃음> 아, 아니, 지평선이나 지평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 그, 뭐라고? 야, 지평선이나 그 지평선에서 선을 뺀 지평이나 똑 같다고? 하이 아, 새끼, 또무시식하면서또 고집은 또 존나겠어요. 야, 너 그러면은 좋선하고 좋다고 같냐? <웃음> 참가. 아니 조선이나 죽시나 어? 똑같은 죽시지요. 전화가 왔네. 아 여보세요. 아 이거 이거 방 사장님. 어? 밤에 대통령이신 방 사장님. 네. 아니 어떤 일로. 네. 아까 그러니까 조선하고 족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조선하고 같은 건 밝이고 족은 응? 죽실 뿐이다. 그러니까 조선하고 족은 다르다. 그 말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고소야 너 X파일이 있다고 하던데 맞냐? 너에 대한 X파일 어? 황교안 대감이 갖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아참 그. 아니 X파일이 있든 없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어? 아니 그게 팩트인들 어? 어디 신문에서 써줄 것 같습니까? 어? X파일이니 뭐니 어? 하, 그런 얘기가 돈다는 것 자체가 어? 다소 추합니다 아니 형조판서 다 소추하다니! 소추가 여기서 왜 나와! 아 참가... 아니 양념 대군 내가 언제 소추라고 했습니까? 어다 소추하다! 어다 소추하다! 그랬는데 뭐 내가 언제 소추하다 했습니까? 그게 그거 아니야! 소추를 왜 언급해! 당신 정치 선배로서 내가 충고하는데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돼 정치는 정말 1년 365일 X 빠지게 해야... 아! 아니, 내시, 네가날 때린 거야? 내 아픈 구석을 또 건드리니까! 이것 봐라, 네가 감히 내시 면서 대군을 때려! 너 내시, X가! 아! 내가 깔 X이 어다고 아이, 자꾸 아픈 구석을! 그만 좀하라니까